운임을 구해 보겠습니다. 는 맥스 맥스는 최대 값을 구해 주죠. 저희들이 단위 요금을 구할 건데 중량의 단위 요금하고 콤마 용적의 단위 요금을 범위를 씌워서 이둘 중에서 큰 값을 뽑아주는 게 맥스죠. 이제 엔터를 치면 10하고 5 중에서 큰 값은 10이니까 엔터를 치면 10 이라는 값을 돌려줍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 중량이라는 값을 25인데 25는 0부터 49까지는 10이죠. 그 다음 용적이 80인데 80은 0부터 99까지가 오니까 10하고 5 중에서 10이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저희들은 이 단위 요금을 위에서 아래로 읽으니까 VLOOKUP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단위 요금도 위에서 아래니까 VLOOKUP으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G3이라고 쓰지 않고 단위 요금을 중량에 맞춰서 구해 보겠습니다 VLOOKUP LOOKUP VALUE는 찾는 값인데 저희들은 중량 25를 가지고 찾을 겁니다. 콤마 테이블 어레이는이 25라는 값을 찾을 값의 표의 범위를 말합니다. 이제 표의 범위는 이렇게 범위를 씌우셔도 되고 이렇게 범위를 씌우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씌우겠습니다. 그 다음 이 표가 한 칸씩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F4로 고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콤마 call index num은 첫 번째 열의 값을 가져갈지 두 번째 열의 값을 가져갈지를 결정합니다. 저희는 단위 요금이 두 번째 열에 있으니까 2를 해 주겠습니다. 콤마 25라는 값은 이 중량표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가져가야 되니까 유사일치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시고 두 번째도 VLOOKUP으로 구할 건데 이제는 용적을 가지고 구해야 되죠. 그래서 VLOOKUP a l 밸류 찾는 값은 용적 콤마 테이블 어레인는이 80을 가지고 찾을 표의 범위를 말하죠. 표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F4로 고정 콤마 CURL i n d e x NUM은 몇 번째 열의 값을 가져올 거냐 하는 거죠. 저희들은 단위 요금이 첫번째, 두번째, 두번째 열이니까 2라고 적겠습니다. 곰마 마찬가지로 80이라는 값이 없어도 찾아야 되니까 유사일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를 치시면 정확하게 가장 큰 단위 요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량을 가지고 단위 요금을 구했는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중량 곱하기 단위 요금을 해야 되죠 그래서 중량을 클릭해 주시고 곱하기 단위 요금 해주시고 두번째에도 용적 곱하기 단위 요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정답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답을 구하고 나서 여기에 뭐 심표 스타일을 해줘야 보기 이쁘니까 해줘야지 하고 해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모든 문제에서는 지시사항이 없으면 기본값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딴거 건드리시면 0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보기 이쁘게 꾸며야지 하고 내용을 바꾸시면 안됩니다.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는 fv 를 적어주시고 fv 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fx 라고 있습니다. 함수 삽입을 클릭하시면 설명을 보면서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레이트는 기간별 이자율을 나타내는데 연이율이 4%이기 때문에 4% 적어주시고 이제 아래 예를 보시면 연이율이 6%에 분기지급시에는 6%에서 나누기 4를 하면 분기지급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매월 복리로 계산되어서 지급되기 때문에 1년을 매월로 하시려면 나누기 12를 하시면 됩니다. MPER 은 투자의 총지급기간수인데 저희들은 5년을 지급하죠. 근데 5년 동안 5번만 지급하는게 아니라 매월 지급하니까 곱하기 12를 해주겠습니다. PMT 는각 기간마다의 지급액 입니다. 저희들은 월불립백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월 지급액을 그냥 적으시면 아래의 결과 값이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마이너스로 입력해 주셔야 아래 값이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D13을 적으시면 안 되고 D13 앞에 반드시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삽입해 주셔야 됩니다. PV는 미래 지급에게 액 상응하는 현재 가치를 말하는데 문제에서 현재 가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가치를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생략하면 자동으로 0이 입력됩니다. 타입은 지급 시기를 나타내고 1은 투자 주기 초를 나타내고 0 또는 생략하면 주기 말을 의미합니다. 매월 초에 예금한다고 했기 때문에 투자주기 초가 되겠죠. 그래서 1을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 다음 이 구해진 값에서 100의 자리까지만 표시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라운드업, RO 라운드업을 더블클릭해 주시고 맨 뒤에서 콤마 마이너스 2라고 적어주시면 1의 자리와 10의 자리가 0이 됩니다. 가로 닫으시고 엔터. 그러면 끝에 두 자리가 0이 됐죠. 그대로 밑으로 끌겠습니다. 는 sum sum product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어레이 a y 1은 개설강좌부터 학생지도까지의 범위를 씌우시고 콤마 두번째 범위는 수당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근데 아래로 드래그 할때 파란색 범위는 아래로 내려가도 되는데 빨간색 범위는 아래로 내려가면 안되죠 그래서 F4로 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자동채우기를 해주시면 정답인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급액은 근무시간 곱하기 수당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00원 이 사람은 300원 이 사람은 600원을 구하게 됩니다.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네. 1 곱하기 100이 되겠죠. 엔터. 그럼 100, 300, 600이 구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총지급액을 구하는데 총지급액은 근무시간과 수당을 곱해서 지급액을 구하고 그 곱해서 나온 결과값들을 다시 다 더하면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는, 썸, 가로열고 이 값들을 다 더하면 이제 천이 나오겠죠 엔터 그래서 이두 값을 곱하고 다시 이 값들을 전부 더해서 구해지는 게 총지급액입니다 근데 총지급액을 구할 때는 이렇게 다 일일이 구하지 말고 는 sum product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열 또는 범위에 대응되는 값끼리 곱하고 나서 그 합을 구하는 게 바로 썸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어레이에 근무시간 범위 씌워주시고 콤마 어레이에 수당의 범위 씌워주시면 이두 개의 값을 곱한 지급액을 구하고 지급액이 다 구해지면 이제 구해진 지급액을 다시 더해서 천이라는 값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기말수당도 그렇게 구한 거죠. 이제 여기 썬 프로덕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해졌냐면 3이랑 만원을 곱해서 3만원이 구해졌습니다. 그 다음 초과 강의는 0이랑 15,000원을 곱하니까 0이 됩니다. 그 다음 300이랑 5,000원을 곱하니까 150만원이 구해졌습니다. 150만원이랑 3만원이 더해지니까 153만원이 구해진 겁니다. 는 sum프로덕트를 해주시고 범위의 첫번째는 연습일부터 연습사까지 해주겠습니다. 콤마 가중치는 B3셀부터 E3셀까지죠. 그리고 평균 점수를 아래로 내릴 때, 가중치의 범위도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F4로 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이제 평균 점수가 구해졌는데, 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랬습니다. 소수점이와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소수점 자리가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자릿수 늘림을 하면 여기 뒤에 9라는 값이 있죠. 근데 저희들이 라운드라는 함수를 쓰고 맨 뒤에 콤마를 찍고 0을 적으면 이젠 84.9가 85라는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하는 값이 정수로 나온다고 정답이 아니라 자릿수를 늘림을 해도 이 뒤에 자리가 다 0으로 나와야 정확하게 푸신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는 임대 가격을 클릭해 주시고 곱하기 수수료율을 구해 보겠습니다. 수수료율은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데 임대 가격이 위에서 아래로 읽죠. 그러니까 브이 u 업으로수수료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브이 u 업 찾는 값은 임대 가격을 해주시고, 콤마 테이블 어레이는 찾는 값이 있는 표의 범위를 말합니다. 임대 가격부터 한도액까지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밑으로 표가 한 칸씩 내려가면 안 되니까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컬 인덱스 넘은 가져올 열의 위치 값이죠. 그래서 1이면 임대가격, 2면 수수료율, 3이면 한도액입니다. 근데 저희는 수수료율을 가져올 거니까 2라고 하시면 됩니다. 콤마 이제 임대가격이 2,500만원인데 임대가격에 2,500만원이 없습니다. 없어도 가져오고 싶을 때는 유사일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이제 저희들이 임대가격 곱하기 수소료율을 구했죠. 근데 이제 이값과 한도액 중에서 작은 값으로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min을 적어주겠습니다. 가로 여시고 맨 뒤에 콤마를 찍어주시면 여기 앞에 있는 값이랑 뒤에 있는 값을 비교해서 작은 값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브이로그업을 다시 처음부터 쓰셔도 되지만 블럭 씌워서 컨트롤 C로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V 2를 3으로 바꾸면 세번째 있는 한도액을 가져오죠. 3으로 바꿔주시고 가로를 닫아 주겠습니다. 이제 엔터 치시면 임대가격 곱하기 수수료율을 하고 한도액 중에서 작은 값이 기록이 됩니다. 이제 밑으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평균은 합계 나누기 개수를 하면 평균을 구할 수 있죠. 고급형의 평균이라고 했기 때문에 는 sum if로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range는 조건의 범위를 말합니다. 지금 조건은 고급형인지 아닌지가 조건이죠. 그래서 등급의 범위를 씌웁니다. 그 다음 자동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할 건데 이 파란색 범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F4로 고정합니다. 콤마 조건은 저희들이 고급형이기 때문에 쌍따옴표 고급형을 적어 주셔도 되고 오타가 걱정되시는 분은 고급형에 있는 셀을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오른쪽으로 드래그 할때 이동하면 안 되니까 f4로 고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콤마 썸 레인지는 합계의 범위를 말합니다. 저희들은 판매량의 합계를 구할 거기 때문에 여기 범위를 씌우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자동 채우기를 한칸 옆으로 옮길 때는 단가의 합계를 구해야 되니까 고정하면 안되겠죠. 엔터 이제 옆으로 끌어주시면 해당하는 합계가 구해졌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고급형, 고급형, 고급형이죠. 고급형 3개를 합계해 보시면 35에 25니까 60이죠. 110을 더하면 170이 맞게 나왔습니다. 이제 합계를 구했고 이 합계에다가 나누기 3개를 구해주면 되죠. 고급형이 3개니까 나누기 개수니까 count if 가로 열어주시고 레인지는 똑같이 고급형을 찾을 수 있는 범위를 씌웁니다. 마찬가지로 f4로 고정해줍니다. 콤마 이번에는 조건이죠. 조건은 똑같이 고급형 쌍따옴표로 적어 주셔도 되고 고급형의 셀을 클릭하시고 F4로 고정하셔도 됩니다. 이제 가로 닫으시고 엔터 옆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정확하게 구하신 겁니다. 근데 F34 셀은 백분율 스타일로 설정하라고 했죠. 위에서 표시 형식을 클릭하시고 백분율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